나갈게요, 이제. 같이 나가서 놀아요. 네, 유일한 친구 카메라. 진짜 웃겼던 게저 영화 보러 갔는데 제 옆자리에 앉으려는 어떤 분이 옆자리에 계신 분이 지인분이랑 영화를 보러 왔나 봐요. 근데 저 외국인인 줄 알고 익스큐즈미 이러고 <웃음> 전 자꾸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. 영화 다보고 돌아갈 때도 익스큐즈미 이러고. <웃음>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사람들쳐다보고 창피해서 <웃음> <웃음> 못 보겠어요 창피해 왜 이러고 찍는 거 너무 어려워요 쳐다봐요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<웃음> 지금 다시 영화을 뽑으러 알라딘 포디 이제 포디볼 거거든요 영화 듣고 다시 영화 보는 건데. 네. 1층에 MFP 소고 가게가 있길래 소고 쇼핑했어요. 어때요? 좀 외국인 같나요 네. <웃음> <웃음> 재밌다 안녕? 안녕? 이렇게 하면 언니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음료수를 사주기로 했마 니다. 혼자 중얼거리길래 무서운 사람이야 <웃음> <웃음> 언니 통수 빨리 뭐 먹을까? 아이스 내가 살거예요 아이스 초콜릿? 안경 e d i c 모습 i 보여주 iced. i 그래 아주 탐스럽다. <웃음> 이렇게 음료수가 나와서 지금 음료수 들고 영화관에 들어갈 거예요. 언니는 아메리카노, 저는 레몬 샤벗 에이드. 아메리카노요? 아, 아니 나 아니다 초코 뭐지? 아이스 초코. 아이스 초코.